안녕하세요. 아무래도 한국어 아호언입니다 안녕하세요. 아호쌤입니다 오늘은 무엇인가가 양이 적거나 크기가 작을 때 쓰이는 표현을 배울 거예요. 음. 아호쌤 점심 네. 드시고 오셨어요? 안 그래도 밥을 안 먹어서 정말 배가 고파요. 아, 그럼. 이거라도 드실래요? 아, 아니. 배가 고프다는 사람한테 이렇게 눈꼽만큼만 주면 어떡해요. 아니, 제가... 눈꼽을 드렸다고요? 그런 말이 아니고요, 아무 언니. 양이 적거나 크기가 작을 때 눈꼽만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. 그럼 제가 이렇게 과자를 조금만 나눠드려서 따뜻한 마음이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인 줄 아셨겠어요. 그렇죠. 또 비슷한 표현으로는 손톱만큼이라는 표현이 있죠. 주로 손톱만큼도 없다고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듣고 따라하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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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를 좋아하는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어. 를 좋아하는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어.